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펜 드로잉 어반스케치에서 흔히 등장하는 식물을 펜으로다가 그려볼 건데요 아크메아 파시아타 저도 이 식물 이름을 처음 알았네요 이름이 참 저돌적이긴 합니다 여행 갔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일단 찍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네요 먼저 식물을 잘 보시면 꽃과 잎사귀로 크게 나뉘는 데요. 빛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흐르고 있고 핑크색 꽃은 삐죽삐죽한 느낌이고 잎사귀는 넓고 긴 형태네요 큰 잎사귀들을 하나씩 그려줄거고 잎사귀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와 어두운 부분을 잘 포착해주면 됩니다 잎사귀를 자세히 보면 깨끗한 무늬가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요소이며 이 화초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그리면 아크메아파시아타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식물을 잘 관찰했으면 이제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꽃의 삐죽삐죽한 부분을 그리고 큰 잎사귀를 차례대로 그려줍니다. 잎사귀에 떨어지는 그림자를 빗금을 그어서 표현해주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앞에 보이는 잎사귀들은 좀더 강하고 섬세하게 표현해 주어야 공감감이 살아납니다. 잎사귀의 특징인 무늬도 표현해 주고요 물론 앞에 있는 무늬는 좀더 강하고 또렷하게 해주셔야 앞뒤에 원근감이 돋보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자를 표현해 주어야 입체감이 살겠죠?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오시죠? 그럼 집안에 그릴만한 식물을 찾아봅시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바로 그려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